한 부부가 아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탄속을 받게 됐다 어 아, 실례하겠습니다 음주 검사하겠습니다 이거 불어주시겠어요? <웃음> 하하 이거 참 이거 한 개치 초과요 이거 내리세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나도 술안 먹었습니다 하나참 이거 기계가 문제고많이가 어? 여보 당신 한번 물어봐 아 이거 아이 두 분이 다 드셨잖아요 이거 빨리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아이 정말 이 양반아 왜 그래 기계가 문제 라니까야 명수야 아들아 너도 한번 불어봐봐 하아이 참나 이거 봐봐요 뭐 우리 애가 술이라도 먹었다는 겁니까 기계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이 여수가 아이 이거 죄송합니다. 아이 이거 진짜 기계가 이상한 건가 보네요. 아참 아이 죄송합니다. 실례했습니다.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말했다. 여보 <웃음> 거봐 명수도 먹이긴 잘했지? 하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Boop, boop, boop.